디스크가 쓰기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뜨면 컴퓨터에 연결한 USB나 SD 카드에 있는 파일을 읽거나 복사를 할수 있지만 파일을 사용하거나 삭제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가지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USB 자체에 쓰기 방지 스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USB 내에 특정 파일이 쓰기 금지로 설정되어 있다면 읽기 전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속성으로 이동한 다음에 일반 탭에 보면 특성이 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읽기 전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 를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적용하고 파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뉴에서 디스크 쓰기 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로우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REG 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 메모장에 있는 경로 그대로 이동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리시스 폴더가 있다면 해당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름 키값 목록에서 라이트 프로텍트 항목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16진수로 체크를 하고 값 데이터 부분을 0으로 바꾼 다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디스크 쓰기 금지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컨트롤 폴더로 이동했는데 하위 목록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리시스 폴더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생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메모장에 있는 두 번째 경로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폴더를 누른 다음에 우측의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새 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해당 폴더에 f2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리시스 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주고 해당 폴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에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디워드 32비트 값이라는 항목을 누릅니다. 새값 항목에 마찬가지로 f 1을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right protect 라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해당 항목을 더블클릭하고 16진수에 선택을 하고 값 데이터를 0으로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디스크 쓰기 금지가 해결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적용할 방법은 윈도우 로우키와 R을 누른 다음에 디스크 파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리스트 디스크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본인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USB나 SD카드 연결된 항목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셀렉트 한칸 띄우고 디스크 한칸 띄우고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1번 디스크 선택한 항목이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 메모장에 는 명령어 있죠? 이거를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디스크 특성을 지웠다는 멘트를 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도 USB나 SD카드에 있는 디스크 쓰기 방지로 설정된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어지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